네 예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거 블루커리로 이게 블루커리가 그암 예방에 굉장히 좋, 좋다네요 좋 그래서 블루커리로 피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휘칠게요 이렇게 한번 휘쳐줘야 돼요 이 이파도 다 넣어야 돼 일단은 이렇게 먼저 따주고 봉기봉봉글봉글한 거를 이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돼요 이 대요, 대를 깎았어요 껍질을 깎았어요 또 이렇게 이게 소금을 좀 넣어주고요 숟가락을 넣어줬네. 응, 음. 숟가락 들어가면어 음. 아이 진짜 <웃음> 식초 이거 이거 뭐야 블루커리에 그 뭐냐 저기 좀 소독 좀 하게 식초로 조금 넣어가지고 데칠게요. 살짝만 데쳐가지고. 시여다쳐야 돼. 한 번만 데칠게요. 두 컵. 그 다음에 설탕 한 컵. 넣고 끓이다가 식초를 이제 넣어야 돼요. 이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. 끓으니까 이제 식초를 넣어줄게요. 식초는 두컵 조금 안 되게 넣어줘도 돼요. 소금. 와와와 뭐야? 하하하 흠, 눌러. 됐어, 고. 와, 식은 다음에 늘다 지금 넣었더니 팍 끓이네. 저물 식은 동안에요. 이제 이거를 잘라서 넣을게랑 <웃음> 편이로 썰어가지고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. 고추도. 마늘은 좋지 않아? 음. 아니, 마늘 이것도 피클 대면 먹으면 괜찮아. 그니까. 음. 얼계수입도두장 넣어주고 후추, 후추 통꽃, 통후추도 좀 넣어주고 이거 다 식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숴줘야 돼. 이렇게 해서요. 하루, 하루 있다가 한번 물을 쫙 따라 불고 또식 식힌 다음에 부숴졌다가 드시면 딱 좋아요. 이게 암에 그렇게, 암 예방에 그렇게 좋다네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눌러줘야 되니까 좀 눌러놔야 돼, 이렇게. 무거운 걸로.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안생입니다한 번만 더데려붙 보면 다음날 아침 다음날 아침 <웃음> 이게 피클이 이렇게 숨이 죽었어요 그리고 색깔이 변했죠 이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 담을 때는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많이 담을 때는 이 지금 이제 피클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국물만 끓인다고? 음. 그리고 또 식혀서, 식혀서 부으면 끝이야 이게 지금 물이 처음에 보다 더 많아졌어요 어, 블루코리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끓여주는 게 좋아 다 식어서 이제 붑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요 바로 이제 먹어도 돼요 새콤새콤 많이 맛있어 이게 오이 피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오이 피클이요. 그 동유보감에도 보면은 암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오이 피클은 이거 저기 뭐냐 브로콜리 피클은 이렇게 많이 먹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피클해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